감독 아, 근데 그게, 제가 사실 그, 작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실제로 그, 하나생명에 있을 때도, 서머시즌 때도 해서, 아, 이번 연도까지만 할까? 그리고 이제 방송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볼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고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, 감독님 쪽이랑도 얘기를 했었고, 그랬던 터라, 해설로 변한 거에 대해서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는 상태고, 뭐 너무 즐거운 상태지만, 그럼에도 제가 항상 목표했던, 저는 롤드컵 우승을 꼭한 번은 하고, 그리고 이제 방송 쪽으로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었었고,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었었던지라, 그 부분은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. 현재 가고 싶었던, 원래 이제 이번 스토브 리그 때 가고 싶었던 팀이 있었는데, 그쪽이랑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, 좀 약간 연, 연착이 되면서, 다른 팀들하고의 그 약간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팀을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또잘안 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설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스케줄 다 짜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다시 오더라고요. 아. 네,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엄청 복잡해졌었다가 그냥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맡은 바 현재 주어진 바를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여기서 또 제가 얻,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되게 스크림 도르라는 것들이 사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하나도 스크림은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게, 그렇게 최악으로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회에서 막 대회, 대회만 가면. 본인의 연습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수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어, 대회장보다는 숙소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다 극복해야 결국에는 또 높은 데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,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또 제가 그 정규 시즌 1, 1위로 올라가서 결승전을 몇번 치러 봤는데 그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ACK에서 겪는 그 다전제를 많이 겪을수록 또 국제 대회에 나가서 또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지고 어 저는 지금 현재 바뀐 플레이오프 방식이 팬분들도 굉장히 즐거울 뿐더러 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